자 우리가 숫자 풀이 오기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는 가정과 가설을 통해서 진행해오지만은 명제를 풀어나오지만은 이것이 일반인인데 완벽한 우리는 학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떻게 누구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지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아 옳다 이렇게 알아들어야만 이 그것이 학문이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과학이 되던 어학이 되던 우리는 철학이 되던 학이라는 게 붙게 되는 처음에는 우리는 가정에 가서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라는 것은 뭘까 숫자는 단한 개씩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숫자의 숫자를 계산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누구나 똑같은 답이겠지 그러면 이론은 이론은 답이 한 개뿐인 것이 우리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여러 개 놓으면 어느 게 맞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점치는 거야 답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그거는 어? 점치는 거야 점치이뭐천 것이지 답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맞나 그지 자 그러면 학문을 풀때 우리가 숫자를 도입하는 것은 누구나 계산을 해도 답이 똑같다라고 우리가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오기 치지는 숫자가고 체지를 어떻게 오기로 푸느냐. 이것이 이제 논리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숫자의 법칙을 해보자. 우리가 숫자의 법칙을 우리는 저번에 1부터 9까지 숫자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지? 그거는 다음에 우리 유튜버 같은 데 보게 되면 창차게 설문해인 되는데, 그 논리를 한번 보자고요 1 2 3 4 5 6 7 8 9 9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체질에, 체질과 관련되어 있는 체질과 관련되어 있는 이 숫자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숫자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1 2 3 4라고 하게 되면 그런 숫자일 뿐이고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론으로 풀게 되면 숫자의 법칙이 되는 것이래요자 그러면 체질에서 체질과 다이어트에서 우리가 이 숫자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논리도 똑같아. 자 처음에는 우리는 천수 진리법 이는 어째 엄량 이치론 천지 조화론 사계 운기론 오행 작용론 유원 구성론 칠성 요소론, 팔방 반응론, 국이 변화론이다. 이거는 절대 수의 절대적인 법칙이다. 이것이, 자, 이, 이 수의 법칙이 어쩌면 미래, 우리 그 이것을 배워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면 노벨 착감일 수도 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한 뭐, 몇십 년 지나가지고, 뭐, 세상에 가게 되면 정말이다, 이거는. 자, 우리 한번 보자. 천수 진리법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는 올바른 것이다, 그지 하늘의 뜻은 뭐 한개 뿐인 게 없으니까. 이것이 숫자로 표현되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다. 그렇게 답이 하나뿐인 것이 진리다. 두개 있는 건 진리야, 이러면. 누구 말 때는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야 되는 거요저 사람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거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가? 그거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은 이거는 진리가 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풀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이론의 이 천수진리법 1번이라는 것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진리법, 진리다 그럼 한 개만 갖고 우리가 푸는 거는 그거는 허수다, 허수 그러면 체질에서도 우리가 숫자의 법칙을 적용했는데 체질에 입고 갖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체질에도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뭐 모르고 있었지만, 은 <웃음> 이제 처음에 하는 거지만 은 자, 이 천수진리법, 체질의 천수진리법을 우리는 행하기 위해서 2번부터 9번까지의 모든 부분들을 적용을 해야만이 올바른 진리가 되는 거야 내가 그 넘어가면서 잠깐 설명만 했지만 은 이것을 우리 체질에 적용하는 것은 안 가르쳐 줬잖아 아직까지 그치? 그래서 오늘 이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엄양이치로는 뭘까 자 우리 체질에 보게 되면 남자 여자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양 음식에 더운 사람이 있고 찬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남자 여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들을 우리는 음양이치론 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태원하고 똑같은 체질을 갖고 있다가 남자 여자가 다르게 작용하게 되고 그렇지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을 조금 적용을 하게 되면 남성 여자는 어떻게 나이가 들게 되면 남성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은 강화되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다가 저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거는 이제 일부분의 과학 뿐이다, 일부분의 자 천지 조화로는 우리는 세 가지 체질을 갖고 있다 했다. 천지는 세 가지는 조화를 이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저번에 무슨 했니? 유전형 그지? 유전성 그 다음에 우리는 시기성 희기형그 다음에 습성형 이세 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엄마와 아빠와 똑같이 닮았는데 체질도 똑같이 닮고 몸도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마 아버지 하나도 안 닮고 엉뚱한 아들이 많이 있다 그치? 엄마 아버지가 술을 잘 먹으면 체질을 완전히 닮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식들은 처음부터 술을 잘 먹어야 돼 그치? 그런데 술못 먹는 사람도 나온다 이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부모의 체질을 닮는 것은 우리는 유전성이고 그 다음에 식이형은 어떻게? 먹는 거로 인해서 음식으로 인해서 식품으로 인해서 내 좋은 것만 계속 이렇 보면 좋은 것만 계속 먹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왜? 내가 몸에 필요한 것이 자꾸 땡기니까 너는 자제하라 하면 자제가 안 되는 거야 왜? 그 음식이 자꾸 땡기지는데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으로 체질이 막 변화를 일으킨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습성형은 어떻게 해? 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잠을 실컷 자는 사람이 있고, 밤에만 안 자는 사람도 있고, 이 뭐, 이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약도 많이 먹게 되겠지. 이거는 외부다 식이는 그냥 음식으로, 음식으로. 평상시에 먹는 음식, 식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습성은 어떻게, 약을 먹는다든지, 생활을 한다든지, 무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을 어떻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을 갖게 되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나태하게 되면 어떻게 살찔 수 밖에 없어. 이? 그러면 인 생각, 밤에 어떻게? 밤에 잠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감을 갖고 있어, 체질적으로. 그치? 그럼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면 어떻게? 이렇게 뭐 비만이 될수 밖에 없어. 그렇잖아. 자, 이것이 우리는 습성이야. 이거는 어떻게 체질 유형을 푸는 거야, 체질 유형. 이것이 우리는 체질 유형을 푸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체질은 어떤 것을 이세 가지 중에 한게 있는 거야. 이세 가지 중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보게 되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다 놓게 아들,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똑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고 음식도 똑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병도 똑같이 이어져 오는 것도 있고 이렇다. 이것이 바로 체질이다. 그런데 이 사계 운기로는 이런 병이 오는 거 체질의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우리는 다른 거야. 살을 풀 때는 여기서는 우리는 체질 유형을 분류할 때는 그것을 하지 않지만은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속에 하나가 우리는 비체질 요소가 있다. 병을 오는데 병은 병인데 우리는 무슨 병? 체질 병이 아닌 병 체질적인 것이 아닌 병이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나중에 비체질 병은 우리는 우리 신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거와 병에서 체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병이네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것을 갖고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체질이 우리는 신체적인 문제는 우리는 의사들이 고치, 고쳐, 의학에서 고치야 된다, 그제 당연히 고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보지면 체질병이 아닌 것은 어떻게 고치나? 아 심리적인 병은 어떻게 고치나? 이거 뭐 주사 마가 되겠나?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귀신 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을 떼야 되는 거야. 아 사고에 나서 신체적 손상은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의사가 고친다고 고치지 않으면 뭐 다리가 잘라진다든지 손이 잘라진다든지, 그제? 그럼 증상적으로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오행작용론을 한번 보자 오행, 오행작용론은 우리는 오장의 우리는 에너지바런스로 푸는 거야 에너지바런스로 우리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건강한 것이고 이것이 불균형을 초래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어떻게 장기의 손상이 오갖고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것이 오행작용론이야. 자, 육은 구성론은 어떻게? 이거는 인간을 푸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은 타고난 성격, 유형. 자, 인간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여섯 가지 유형에 의해서 이 병을 유발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병에 조금 있다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스트레스를 도통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스트레스는 그냥 아무나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어떤 인향을 미치겠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훨씬 신체적인 이 질병을 유발하겠지. 이것을 풀어야 돼 이거 없이 뭐 우리는 어떻게 병이 뭐이 사람이 병이 뭐 오래 갈 것인지 천천히 갈 것인지 이것도 모르잖아 자 칠성요소론은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라든지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일부분 배웠어 이게 행동성향이다 이것이 우리는 섭성에 섭성월질을 풀어낼 때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리사주에서 미리 행동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이 행동성향이래 그런데 행동성향은 우리 성격적으로 표출하는 행동만 우리는 사주에서는 푸는 것이고 체질에서는 어떻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 신체적인 손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풀어가게 되는 신체 리듬 이라는 아까는 스트레스 웨이브로 푸는 것이고 아까는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 유형은 스트레스 웨이브에 많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신체 리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풀게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는 팔방 반응론이다 팔방 반응론은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욕이라고 그랬다, 그제? 욕심. 자, 예를 들게끔, 욕심을, 걸려와갖고 욕심 피워라? 비오라. 피워라고 말하는 그 사람부터 욕심 피워야 돼. 인간은 욕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지. 자, 욕에는 이런 여덟 가지의 욕심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어떤 타고날 때 이런 구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다 욕심은 전부 다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인간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욕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근래 에 와서 욕심표를 하는 것은 전부 다돈 욕심만 갖다 버리라 하는 거다 돈 욕심 버리면 어떻게? 돈안 버리고 말 거가? 돈 있는 거 갖다 줍고 말 거가? 그게 아니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아홉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나 보자 크기가 여기서부터 0이라고 시작하면 이것이 9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타고난 것이 이런 것이지만 은이 욕심 아홉 가지 욕심들이 이렇게 내가 수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욕심들이 자꾸 평행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커져가 이것을 꽉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키우는 사람이 도인이야. 피우는 게 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대봐요. 또한번더 이야기 해야 되겠네. 피우면, 머리에서 피워야 되겠지? 머리에서, 피워라, 피워라, 또 피우고, 또 피우고, 또 피우면 어떻게 해? 뭐 된다 했어요? 골빈놈들군요뭐 됐잖아. 골이 요만큼인데, 뼈 아프고, 뼈 아프고, 뼈 아프고 하면, 골비 이잖아골 빈. 그지 고를 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모자라는 욕심을, 균형을 이루고 쳐워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게 되면, 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의 돈 욕심이 이만했겠으면 이건 불균형이잖아. 그제? 이것을 비워라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풀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지식이 없는데, 선생 노이를 하는, 선생 노를 하라는 것은 이렇게, 그게 찼다. 그건 사기구이지 당연히. 내 지식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지는 어떻게 잘났다고 막 강요하고 요만큼 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기꾼이지. 누가 돈 갖고 막돈 훔쳐간 게 그게 사기꾼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도 사기꾼이겠지만그건는도둑놈이지 사기꾼은 아닌 지식을 갖고 맞다고 막 우기고 잘난 체해서고텔레비놓갖고뭐 헛소리 해서고 이게 사기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골고루 채 나는 이그만한 지식을. 아는 범인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고 이런 응? 혜택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도인이다 자 그러면 도인의 순번은 어떻게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쳐 이거는 일도인내 능력과 최대한 할수 있는 사람 그럼 나는 이런 데 가게 되면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해갖고 내 먹고 살면서 밥이라도 주먹 먹고 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도인이야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공한 것도 없고 다른 것도 다 없으니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경쟁해 갖고 이길 수도 없으니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요만큼 해서 요만큼 돈 벌이 갖고 내 가족만 열심히 요만큼 먹고 사는 사람이 도인이야. 아는 내비를 놔 놓고 아지 아는 키우지도 않으면서이은 돈만 버린다고 그것이 잘 사는 그거 아니 되면 그건 도인이 아니 되거는 결국은 전부다 이렇게 어긋난 거는 전부 다 살고 있다. 도은 놈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꾼, 도둑놈, 거짓말이다.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만큼 되면 어떻게? 다섯 개로 키워가지고, 내 지식도 다섯 개요, 능력도 다섯 개요, 응? 노력도 다섯 개요, 내가 너민제 베풀은 것도 다섯 개. 그것이 바로 도인이야. 내 능력 거 우리가 베풀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인가. 그치? 요만은 지식 하고 요것만 하고. 그렇게 중간에 나는 영원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도사 제품 안 된다 했다이. 그러면 누가 내 이제 도사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도사 아닙니다고 이야기하는. 알았지? 그럼 뭐 그렇지만 이거는 좀더 살고 잖아. 이렇게 되는 건좀더 살고야. 이것을 이거하고 푸는 거야. 이. 알았지? 이것이 팔이라 말이야. 그러면 국이 변로는 어떻게? 아홉 개가 끝이 없이 변한다고. 그러면 아홉 개가 정해져 있으면 변할 게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것이 계속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체질에 필요한 것이 우리는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버라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결혼하기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결혼하기, 쭉 결혼하기 이전이기 보다는 우리가 이거 학문적으로 푼 단계는 인생에서는 큰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커버가 유형을 세 가지 유형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27살까지는 우리는 신체적으로 어떻게 성장기에, 성장기 체질이란, 성장기 체질. 자, 54살까지를 우리는 성숙기 체질이라는. 자, 55살 이상에는 노화기 체질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브가 성장기의 리액티브하고 성숙기의 리액티비티하고 노화기의 리액, 리액티비티하고 이 작용도가 달라진다는 거다 이것을 갖고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숫자풀이로 푸는 거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족하고 풀어냈을 때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다. 그렇게 체질을 우리 생보자 이거 한개 갖고 너는 하나 둘셋넷 너는 이거다 너는 이거다 너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 웃기는 소리야 <웃음> 이거 한개 갖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이 되겠네 이 이걸 말이야. 다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누구인데나 설명을 하게 되면 딱 주어진 그가제야 이것이 작용을 하네.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작용한데이 작용들을 풀지 못하면 올바른 체제를 못 풀어내는 거지 이것을 내가 뭐 처음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좀 황당할 수도 있지만 갈 길이 많다 그지? 이걸 하나하나 이것이 어쩌면 최고의 학문일 수도 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모든 학문은 인간을 일단 편리하게 자 과학은 한번 보자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드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최고의 향문이이 브레인 미션이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다 편안하게. 누구말든 맘비아 갖고 골빈도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을 편안하게.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자유롭게. 우리가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생활을 잘하는, 어떻게? 이렇게 보내는 거야. 모자라면 내가 모자란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채워나가고. 이것이 우리는 프로 미션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갖고, 이 단계로 나아가고, 그제? 이거는 삶이다, 삶. 그제? 이 사주갖고, 우리 풀로가 열심히 가고, 이건 체지갖고, 풀어가고, 이제 버림 미션갖고, 이것을 풀어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